창업, 우리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음, 글쎄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홍보수단? 우리 초기 창업자들은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어떻게 홍보할지 몰라서 많이 고민하잖아요. 저도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오프라인 시장을 공략해야 할지 많이 고민하거든요. 그렇다고 요즘 시대에 온라인을 빼놓을 수도 없으니까요. 음, 스마트 시대에 맞는 온라인 활성화 전략도 필요한 것 같고요. 창업은 언제나 고민의 연속이죠. 초기에 창업을 진행한다는 건 모래 위에 성을 쌓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취약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사업 성공을 위해 선정한 아이템 컨셉을 소비자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판매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 오프라인 시장 파악이 필수겠죠? 이번 시간에는 오프라인 영업 네트워크 구축과 온라인 영업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영업 네트워크 구축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저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채널은요, 4개 채널인데요. 첫 번째는 백화점입니다. 두 번째는 양판점. 세 번째는 카테고, 재래시장. 그 다음 네 번째는 어, 카테고리 킬러란 채널인데요. 우선 백화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화점 하면 여러분 다 모두 아시죠? 일반적으로 저가부터 고가까지 전부 판매가 되는 오프라인 채널, 대표적인 채널이죠. 뭐 신세계 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이런 백화점들이죠. 백화점들이 그 백화점을 판매하는 데서 가장 장점은 뭐냐면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채널입니다. 단점은 수수료가 높다는 거죠. 평균 30%에서 40% 정도가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 딜러들은 사실 접근하기좀애로상이 많습니다. 이기이 적겠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제조원이나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해오는 업체들이 백화점에 판매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판매를 홍보하거나 유통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아시는 분한 분은 이태리에서 여우 목도리를 가져와서 판매를 합니다. 수입을 해서 염색은 한국에서 하는데 이 제품을 제 이제 롯데백화점에 이제 입점을 하고요. 그 브랜드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하기도 하지만 판매 촉진하기 위해서 백화점을 입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판점인데요. 양판점 하면 은 단어가 좀 생소하시죠. 양판점은 예를 들어서 이마트나 이런 롯데마트 같은 채널을 얘기합니다. 이마트, 롯데마트가 굉장히 그 좋은 채널인 이유가 전국구있습니다 그래서 한 최소한 100개에서 200개의 그 동일 채널 브랜드 채널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아이템을 잘 런칭해서 한국에 들어왔을 거나 제조하신 분들은 이런 양판점 채널을 통해서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백화점보다는 수수료가 적습니다. 한 20%에서 30% 정도 부과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면요. 제가 아신 분은 미국에서 완구를 수입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이마트에다가 이제 판매한 사례가 있죠. 장점은 뭐냐면 전국에 한 번에 일시 다발적으로 한 번에 판매와 매출이 뜨기 때문에 매출이 아주 극대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이전 채널에 입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히트 아이템이나 좋은 아이템인 경우에는 이 판매를 이런 낭판점 체험을 통해서 브랜딩업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래시장입니다. 재래시장은 전통시장이라고 합니다. 요즘 국가 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도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초기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매장을 확보하기도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월세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례를 들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재래시장에 들어가서 의류라든지 잡화라든지 실제 팔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자기 매장을 하나 임대를 하는데 요즘 경쟁이 약간 치열하긴 합니다. 재래시장 자체에서 구매한 자리를 확보하기도 어렵긴 어렵지만은 재래시장 한 군데를 잘 아시는 분이 이런 건어물 중심으로 제품을 팔으신 적이 있으신데요. 어, 생산을 하시는 분이 이제 친인척 관계가 되시다 보니까 그 제품을 건어로, 뭐를 실제 매장을 확보해서 하신 분도 있으셨고, 재래시장 굳이 매장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장소만 어느 정도만 확보하면 로드샵 형태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리시장을잘 돌아다니다 시 보면 여러분의 아이템을 실제로 재래시장이 실전에 판매를 한번 팔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 좋은 경험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카테고리 킬러입니다. 카테고리 킬러가 뭔지 아시나요? 카테고리 킬러는요 한 분야만 판매하는 채널입니다. 전자레인드 같은 채널을 말하는 거죠. 어, 스마트폰 액세서리나 전자제품 중심으로 아니면 가전제품, 또한 공구나 이런 이런 제품들 한 특정 영의 카테고리만 판매하는 채널들입니다. 어, 제가 아는 분한 분은 스마트폰 액세서리를 제조하시는 분 계신데요. 디자인을 정말 잘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디자인을 가지고서 액세서리를 개발한 거죠 케이스. 스마트폰 케이스를 개발했고요. 이분이 좀더 많은 바이어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스마트폰 악세사리를 영등포에 있는 그 악세사리 상가에 직접 입점을 하셔서 판매를 하시면서 또 나아가서는 일반 행사, 킨텍스라든지 코엑스 행사, 창업 행사라든지 해외 행사를 참여해서 실제로 해외 바이어까지 확장해서 굉장히 기업이 성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 회사를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벌써 저희 디자인을 카피한 저렴한 중국 제품들이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팔리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납품하고 있는 오프라인 업체보다 더 저렴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그런지 매출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슬기롭게 대응을 할수 있고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팁이 있을까요? 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제품의 차별화 전략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지식재산권의 보호의 문제인데요. 어, 제품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품에는 모두 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어떤 다른 경쟁 제품들과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어떤 제품들은 가격이 쌀 수도 있고 어떤 제품들은 디자인이 독주, 독특하게 예쁠 수도 있고 어떤 제품들은 기술이 새로 들어간 제품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이런, 이런 가치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고객들의 니즈예요. 그래서 고객들이 어떤 새로운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를 설문조사나 어떤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걸 새로운 가치로 전달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발견된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실용 신안이나 특허 등을 잘 준비해서 중국의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잘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채널은요, 일곱 개 채널 정도가 되는데요. 일곱 개 채널은 첫 번째는 홈쇼핑,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픈 마켓 채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메이저 쇼핑몰. 그다음에 네 번째는 소셜 커머스, 다섯 번째는 폐쇄몰 여섯 번째는 모바일 시장,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글로벌 오픈 마켓이 되겠습니다. 자, 홈쇼핑 말씀드리겠습니다. 홈쇼핑 같은 경우는요. MD라는 전문가의 사전 검증을 통해서 방송에 들어가죠. 장점은 매출이 극대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광고비용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수수료가 높아서 이익률이 좀 적어질 수 있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적, 최저가부터 고가까지 안 팔리는 제품이 없는데요. 실제로 이 홈쇼핑에 진입 가능한 업체들은 대부분 제조사, 브랜드를 업로드,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수입원, 그러니까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브랜드를 알려야 되는 그런 업체들이 홈쇼핑에 적합한 업체라고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오픈마켓입니다. 오픈마켓에 대해서 아십니까? 11번과 G마켓, 인터파크 이런 채널을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초보 창업자들한테는 반드시 거쳐야 될 채널입니다. 이 오픈마켓을 통해서 물건을 실제 팔아보시는 경험은 제가 경험적인 요서 반드시 권해드리고 싶고요. 어, 장점은 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쉽고 빠르게 올려서 시장에서 자기만의 제품을 빨리 팔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마진이 적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10만원 언더의 제품군들이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어, 이익이 적,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리는 제품에 대한 마진이 수수료하고 일반 경상비를 제외했을 때 이익률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의 아이템, 아이템을 먼저 검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원이나 판매원이나 수입원이나 일반 딜러까지는 충분히 이 채널을 통해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메이저 쇼핑몰입니다. 메이저 쇼핑몰이라고 하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CJ쇼핑몰, 그 다음에 롯데쇼핑몰. 들어보니까 어서 많이 들어본 것지 않습니까? 홈쇼핑과 같죠. 홈쇼핑에서 판매하던 제품분들이 실제로 이 CJ쇼핑몰이나 롯데쇼핑몰에서 인터넷 쇼핑몰인데 이런 쇼핑몰에서 제품이 판매가 됩니다. 물론 일반 제품, 일반 판매자들도 입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어, 판매가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는 브랜드를, 어, 팔 수가 있고요. 꾸준히 매출이 보장이 된다는 부분이고요. 단점은요, 여신 결제율이 30일에서 길면 60일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금력이나 제품에 대한 어떤 제조 능력이 있는 업체들이 입점하시는 게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셜 커머스입니다. 소셜커머스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쿠팡. 그죠? 그 다음에 티켓몬스터. 이런 저렴하게 제품을 싸게 살수 있는 그런 채널 플랫폼인데요. 이런 채널 영역에서는 어, 대품, 제품,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수량을 많이 판매해야 되거나 아니면 가격을 좀 낮춰서라도 어, 재고를 어느 정도 소진해야 될때 필요한 채널입니다. 어, 단점은 수량으로 판매하고 가격을 낮추다 보니까 이익률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어, 대표적인 사례는, 어, 브랜드나 이런 의류나 자파들 중심의 브랜드 중심의 제품들이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제조하신 분들 중에서 재고를, 재고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어, 해외 브랜드를 좀더 싸고 빠르게 팔기 위해서 어, 판매를 하고 있는 채널이 되겠고요. 요즘은 좀더 트렌드는 아예 해외에서 실제 채널을 연동을 해서 직접 배송을 해외에서 보내는 그런 트렌드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폐쇄몰입니다. 폐쇄몰 좀 생소하지죠? 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고 해서 폐쇄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은 국민은행몰, 국민은행 직원들만 살수 있는 몰, 그 다음에 교원몰, 선생님들만 살수 있는 쇼핑몰, 상조몰, 상조 직원들만 살수 있는 쇼핑몰, 이런 특정 단체들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쇼핑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유통 제품들의 가격들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장점은 요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강점이 있고요. 어, 단점으로는 어, 여신기간이 30일에서 길면 60일 정도 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접근하실 업체들은 요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이나 제조하시는 분들 또 저건 총판이나 딜러까지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매출을 조금 더 극대화하시고 싶으시다면 이 폐쇄물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시면 매출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린 게 모바일 시장입니다. 모바일 시장 하면 좀 생소하시지만 최신 트렌드입니다. 어, 모바일을 통해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자결제를 하죠. 제품을 구매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고 살기 때문에 이 시장이 굉장히 점점 시장이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 구매할 수 있는 채널 중에는 요즘은 이제 밴드라든지 또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일반 페이스북에서도 판매 채널이 극대화되고 있는데요. 장점은요, 판매를 빨리 할수 있습니다. 빠르게 홍보하고 빨리 노출될 수 있는 장점인 반면에 단점은 이 SNS에 대한 환경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자결제를 어느 정도 모바일 전자결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다이로상이 있는데요. 일반 딜러부터 해서 제조원이나 판매원, 생산자들이 모두 다 관심 가져야 할 앞으로 핵심되는 채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오픈마켓입니다. 글로벌 오픈마켓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베이, 그 다음에 미국의 이베이, 그 다음에 중국에는 타오바오, 일본의 라크텐. 이게 해외에 있는 오픈마켓이 아니고 실제 국내에 있는 오픈마케터들이 지금 글로벌 쪽으로 채널을 옮겨서 지금 이 채널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점은요, 매출을 극대화 할수 있습니다. 국내 한정된 매출이 아니라 해외에 극대화 되기 때문에 일반 국내에서 매출되는 매수의 한 10배수를 기대해 볼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고요. 단점은요. 언어에 대한 애로사항과 전자결제를 공부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정을 해외 외국인 계정으로 하거나 아니면 패스포트를 이용해서 전자계정을 그 계정을 받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약간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잘 거치시면 해외, 채, 해외 시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국내에서 기대하는 어떤 매출보다 몇배 이상의 매출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주로 한 가지 사례는 한국에 있는 화장품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 특히 김치부터 해서 생필품까지 모든 제품을 지금 이 해외 글로벌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인구가 국내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초보 창업자분들이라도 이 글로벌 오픈마켓에서 반드시 관심 가져야 할 핵심 채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기 창업자들이 글로벌 오픈마켓을 시작하는데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언어에 대한 장벽에 대해서 부려움을 느끼신 분 계시는데요. 거의 쓰는 용어들이 거의 관용어 수준이기 때문에 약간의 언어만 배우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번역 기능이 많이 발달, 발달되어 발 있기 때문에요. 이 단어를 번역기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제라든지 계정을 받는 부분은요. 요즘은 각그 이런 교육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글로벌 오픈마켓을 가르치는 그 기관을 잘 활용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쉽고 빠르게 등록해서 매출에 대한 가능성을 확보하실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